안녕하세요. 크록스맨. 파워 파이트 천하제일 농구대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총 열두 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예선을 걸쳐 최후의 사인이 남았는데요. 학다리 윤성수와 육각형 플레이어 테크니커 김, 테크니션 정현우와 몽골 국가대표 올지 오르식. 4강부터는 7.3판 이선승제로 크록스맨룰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윤성수 대 테크니커 김.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파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덩루비치킨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파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저보다는 저 친구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안 좋긴 한데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는데 사실 급이 다르더라고요. 급이 달라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어쨌든 사이즈적으로 좀 우위가 있으니까. 신장에서 제가 우위가 있으니까. 학다리를 좀 써먹을 생각이고. 어, 수비에서는 어쨌든 저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서 똑같이 이제 팔을 길게 들고. 최대한 어렵게 좀 수비를 공격을 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저 자신부터 일단 마음을 다 잡고 어 상대가 누가 올라오든 간에 제 모습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두 명을 봤을 때 김정연 선수와 정현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승전에 올라온다면 몽골 선수가 올라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쿠션 오. 와 코너에서 한다고? 오, <웃음> 오, <웃음> 코너 슛이 자신 있구나. 오! 아, 저 여유. 오, 가 가강이고 뭐가 없구만. 와 비미. <웃음> 오 오씨 다들 어할것 같아. 오.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두리 두리 와. 안 통하는 사람이 없어. 와, 대박이야, 대박. 오. 오. 오! 오! 와! 와! 잡볼수 있지?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아, 전났다 상대전났다. 와, 대박이다, 진짜. 어! 오 우! 설마, 설마. 와! 와, 둘다 쏘면 들어갈 것 같아. 야. 와, 안 밀리고, 여유 봐라, 와. 아, 나 어이없어. 아, 화 나, 화나 나. 어. 아. 캠퍼, 캠퍼. 와, 힘이. 어, 설마. 에이, 에이, 와. 와. 와, 와.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어. 다른데 응. 테크니컬 킥은 똑같아요. <웃음> 아니야. 이상해. <웃음> 다른데왜 똑같냐고. 테크니컬 킥은. <웃음> 아, 쉴도 좋고, 파하고 힘도 좋아가지고. <웃음> 할수 있는 대로 차라 막아봤는데 메이킹이 너무 좋네요. 와, 수비는 뭐 지금 공장의 큰 응.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공격할 때 제가 좀더 집중해서 야투율를 높여보겠습니다. 와와 와와 와오 와와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웃음> <웃음> 와 미쳤어 미쳤어. 와 우와 <목소리가> 아. 와와저와어파와파 오케이, 팔 맞아. 팔 맞아. 다시 가라 앞으로. 어? 이 정도면 이거 이길 수가 있나? 아이고, 아이고. 와. 아니, 설마. 설마. 야, 우와. 안 해, 안 해. 아, 진짜. 와. 와, 고하기 싫어진다 진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실제로 보면 와, 엄청납니다 파워 와, 박 와, 와, 이런 게 오. 아로 팔로 팔로 팔로 팔 아, 리 오. 어, 와 야씨 너무 멋있어! 와 대박 대박 우후! 우후! 대박, 와 대박이야 와, 진짜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아. 와... 파이왔어 아, 집중, 집중! 네. 아, 힘들두 아. 번째 판에서 끝낼 예정가요 저도 다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죠죠니 네. 와, 득, 득, 와, 와, 수비도 끝내주고, 공격도 끝내줘, 와. 오. 오. 오. 오, 오, 와. 오. 나 태킴 이렇게까지 고전하는 거 처음 봐. 아. 와, 짭네요, 아, 짭네요. 포스터. 포스터 저거 손질 좋은데. 오. 와. 오. 와, 깜놀, 깜놀. 와. 아, 스텝이 안한.. 할... 오, 오! 야아! <웃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진짜 오! 와.. 수비도고 어어.. 긴장돼 막아 돼! 아! 와, 소름이 와, 진짜 한끗 차이였는데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와, 지금 내가 막 떨려가지고 말못고 아, 저보다 작은 사람 한테 힘이 밀린 적이 또 처음이어가지고 네, 어, 힘 엄청 세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격에서 제가 수비는 시작하기 전부터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야투를 제가 좀 많이 놓쳐가지고 그한끗 차이에서 좀 지지 않았나 네. 제가 세판까지는 어, 가자는 마인드였는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아, 뭐 원래 3x3에서 같이 만났던 선수긴 한데 이렇게 1대1 매치로는 한 적이 거의 없, 없죠. 아예 없죠 근데 이렇게 1대1로 해보니까 일단 키에 비해 스피드가 있고 일단 슛 회이크 모션이 너무 좋고 학다리가 로비츠키보다 길게 가요 아, 로비츠키랑 슛도 보셨어요? 아, 아, 아, 아 <웃음> 이미지, 이미지, 섀도우, 섀도우 이거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가가지고 좀 운이 제 쪽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 희한하게 진짜 아직도 100% 힘을 안 써둔 느낌이에요 아, 진짜 솔직히 말씀드주세요 어떤 100% 하신 거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놀랍다 진짜 경기마다, 경기마다 놀랍고요 그, 경기 정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